안녕하세요. 예리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지룩 브랜드 추천 영상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지룩을 잘 좋아하면서 즐겨 입는 것 같은 스타는 바로바로 바로 크러쉬. 내가 사랑하는 크러쉬,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크러쉬. 그런지룩이란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이런 게 있어요. 찢어진 데님 아이템, 청자켓이나 데님 바지 이런 게 있고 빈티지스러운 체크셔츠라던가 오버사이즈 니트라던가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편하게 스타일링하는 패션 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지 룩은 빈티지 룩이라고도 해도 될것 같더라고요. 준비한 브랜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릴 건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보셨을 제품이에요. 대중적으로 인기가 정말 정말 많고 또 시도하기 쉬운 아이템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그런지룩 브랜드 찾다가 찾은 브랜드인데 정말 정말 전 여기 찾으면서 와 여기 대박이다. 크러쉬랑 지코, 페노메코, 방탄소년단까지? 많은 셀럽들이 착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브랜드는 골든구스예요. 대표적인 제품을 보여드리는 이 너덜너덜한 스니커즈인데 이거 진짜 진짜 많이 보셨죠? 마치 몇년 험하게 신은 것 같은 흰색 스니커즈 같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이라는 거 고등구스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패피들도 입었고 아이들도 정말 정말 많이 입어, 신었어요. 시그니처는 바로 이 슈퍼스타 라인이고요. 가격대는 6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요. 놀랍죠? 이게 60만 원대래 최고급 송아지 가죽을 사용했고 이탈리아 장인이 한땀 한땀 수제로 제작한 수제화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이거 산다 했을 때아너그런거왜 사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원래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신어도 될것 같고 신으면 신을수록 뭔가 개이득인 부분 인것 같아서 저 살짝 살짝, 어,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제가 사랑에 빠져버린 멋있는 브랜드, 조거시에요, 조거시. 조거시는 빈티지 아이템들을 리메이크해서 파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조거시 제품을 이번 셀럽을 살펴보면, 먼저 크러쉬, 크러쉬 재킷. 요 재킷이랑, 셔츠랑, 레더 테슬. 저 벨트 쪽에 달린 테슬 있잖아요. 저 테슬이랑, 신발, 착용을 했고, 지코는 티셔츠, 티셔츠랑, 로코는 셔츠. 저거, 아조바이의 아조 셔츠랑 엄청 비슷하죠? 페노메코는 자켓, 방탄소년단 앞쪽에 4명이 입은 상의 제품은 전부 조거시 제품이에요. 나만의 아이템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땅땅 추천하는 브랜드고 굳이 옷을 사지 않더라도 여기 인스타그램 가면 감각적인 스타일링 사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스타일링 팁 먹기 되게 좋은 인스타그램인 것 같아서 한번 구경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그런지... 브랜드를 찾으면서 느낀 점이 그런지 룩에 들어간 아이템이 뭔지 내가 정해놓고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그걸 찾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빈티지 샵을 적극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빈티지 샵에 가면 은 명품 스카프 같은 게 되게 저렴하대요. 1, 2만 원이면 살수 있는 걸로 아는데 입장도 풍요로워지고 지갑도 풍요로워지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빈티지샵을 정말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유용한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쪽에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면밥 먹으러 가야지!